이 일곱 가지 법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일곱 가지 법칙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40일 예배 훈련에 대한 희미한 그림은 2009년 가을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이민교회에서 외형적으로는 아주 폼나게 예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교만했던 제 마음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유정아,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게 아니야. 나좀 봐라. 머리에 망치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추구했던 이 저의 예배 사역이 와르르 무너지는 제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예배하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제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내면의 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미국 유학 온지 정확하게 10년 만에 예배의 맥이 뚫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3개월 만에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 예배 본질에 관한 세권 분량의 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9년부터 인생 걸고 해온 이 예배학 공부 그리고 예배사역, 성경묵상과 기도, 독서와 강의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성령께서 뒤흔드셔서 일곱 가지 예배의 법칙으로 숙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단행본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가 탄생했고 훈련 교재판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40일 예배 훈련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그 일곱 가지 요소는 기대감, 드림, 반응, 경외, 친밀, 영과 진리, 순종입니다. 이 요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예배의 법칙들이죠. 이들은 주일 예배와 6일간의 삶의 예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이 7가지는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선별되고 개신교 예배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검증했습니다. 아울러 이 7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기대감으로부터 순종까지 7가지 법칙의 순서를 정하고 이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어느 날 리처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 예배 편에서 예배는 기대감에서 시작되어서 순종으로 끝난다는 문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을 누군가가 이미 깨닫고 글로 남기고 삶에 적용해 온 것입니다. 그것을 까마득한 후배인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조금 더 발전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 일로 예배 마에스트로이신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훈련은 이제 일곱 가지 예배 법칙을 우리의 마음의 근육에 장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님은 습관처럼 하나님과 단 둘만의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방나라의 궁전에서 일하는 포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습관이 다니엘로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를 구하게 한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 김왕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결말로 끝난 것이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에레미야 22장 21절.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좋은 예배 습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지난 두 달간 소견 이 다섯 개의 영상은 예배훈련의 구조 가운데 이 주춧돌에 해당합니다. 이 일곱 가지 예배법칙은 이 주춧돌 위에 세울 일곱 개의 기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주춧돌이 놓인 이 건물의 기초는 예배 본질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일곱 가지 법칙을 다룰 때이 훈련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은 이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마치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초도 잘 닫고 또 주춧돌과 기둥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 지붕이 없으면 그 집은 비가 새고 바람도 들고 추위와 더위로 인해서 안전하고 따스한 보금자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지배하심 없이는 이 예배 훈련은 결국 헛수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는 이 일곱 가지 예배 법칙을 관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냐 삶의 현장이냐 아니면 온라인 가상공간이냐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실현케 하는 핵심 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패는 나의 능력, 열정, 지식, 음악성, 그리고 좋은 기자재나 탁월한 기획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께 지배받는 삶으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훈련 기간에 여러분은 20분의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법칙과 관련된 말씀과 글 또는 유튜브 컨텐츠를 스스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지할 때 내면의 깊은 곳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되고 성령의 충동과 감동으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말에는 교회나 동료, 가족과 함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깨달음과 변화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슬픔은 나눌 때 반감되고 은혜와 사랑은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회마다 회복된 평신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 법칙인 기대감에서 만나겠습니다.